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앞전에 어, 뒤돌려치기 시스템을 하셨죠? 자, 오늘도 뒤돌려치기 시스템입니다. 어, 이번 시스템은 당점도 편안하고요. 어, 기울기에 따라 약간씩 틀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두께 고정에 어, 비교적 연습하기에, 어, 적합한 시스템인 듯 싶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뒤돌려치기는, 음, 두께와 당점, 높낮이에 따라 무수히 많은, 어, 그런 궤적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 뒤돌려치기 시스템은,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개개인의 스피드, 스트로, 힘 배분 어, 그런 거에 따라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게뒤돌치칙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은 쉽게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 적구가 놓여 있는 포인트 수는 장축과 단축. 더해버리면 됩니다. 자. 일족구수, 장축 포인트.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단축 포인트. 코너의 반칸. 여기가 제로고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자, 그리고 도착 포인트, 여기가 1, 2, 3, 4, 5, 요 정도만 할게요. 자 두께는 8분의 3 두께 정도를 치시면 됩니다. 반 두께가 안 되는 선을 치시면 된다는 얘기죠. 4분의 1 두께는 제공이 맞고 가다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두께라서 어, 4분의 1두께는 배제를 하고요. 8분의 3두께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8분의 3두께 당점은 1족구가 놓여 있는 포인트 장축과 단축의 합과 도착 포인트가 같으면 중단 1.5팁이나 1팁을 주시면 됩니다. 가는 쪽으로요. 자 그렇게 하고 8분의 3두께를 치시면 됩니다. 스피드는 부드럽게 치셔도 되는데 부드럽게 치면 제 공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미들 팔로 정도로 약간 타격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콕 집은 콕 집는다는 얘기죠. 톡톡톡 톡, 톡 이렇게 미들 팔로를 넣으시면 됩니다. 8번의 삼두께 1.5팁 고정. 자 그렇게 하고 치시면. 1족구 포인트의 합수와 도착감이 같으면 8분의 3 두께 1.5팁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가 제로일 때입니다. 기울기가 달라지면 어, 그거는 제가 시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포인트 수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계산값은 1족구 장축 단축 합 은3 쿠션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배치를 먼저 한번 시타를 해 볼게요. 자, 먼저 기울기를 보고요. 제가 이렇게갈 테니까 기울기가 대략 한 0.5 정도 했네요. 약간 옮겨 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하면 뭐한 제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면 거리가 멀 때는 거리가 가까울 때는 조금 틀리긴 한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시타 화면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족구 장축값. 여기가 2죠. 2 단축값. 1에 있습니다. 그럼 3더아2 더하기 1은 3이 되죠. 3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도착 값도 3이 나오면 8분의 3 두께에 1.5 팀만 주시고 치시면 되겠죠. 자 대략 3에 있네요. 뒤돌려치기는 일반적인 회전과 어, 일반적인 두께, 8분의 2 두께, 8분의 4 두께 안쪽 반 두께에서 음, 8분의 2 두께 정도 그 안쪽으로 회전을 1팁, 2팁, 3팁을 줬을 때는 거의 다 35도에서 40도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3쿠션 맞고 4쿠션 오는 라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조구가 놓여있는 값 3, 도착값 3 똑같죠? 기울기 제로. 자 걸을 때는 8분의 3 두께 1.5팁 중단 당점이죠. 자 시타를 볼게요. 8분의 3 두께를 보시고 1.5팁. 자 미들 팔로로 나가시되 속도는 2.5회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속도는 2 5일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자 대략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있을 때 그리고 도착값이 틀릴 때자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요번에는자 1족구 포인트 수 똑같죠? 2, 1, 다음은 3, 기울기 0, 자 3이죠. 자 3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략 4에 2족구가 있습니다. 자요럴 때는 팁을 한 팁을 더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팁 정도로 주시면은 맞겠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8분의 3두께. 3티 스피드는 2.5L. 자, 요렇게 득점이 가능하죠? 조금 짧은 구장에서는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 당점을 올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밀리니까요. 그러나 이번 요번 오늘 하는 시스템은 중단 당점과 하단 당점만 가지고 어, 치는 요령입니다. 요번에는이족구가 원래 1족구 어, 값보다 더 짧게 있을 때, 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적구가 4에도 안 있고, 3에도 안 있고, 도착 2라인에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아, 두께를 더 봐주시든지, 당점을 변화를 시키면 되겠죠? 자, 하지만, 두께는 고정으로 해놓고요. 일단은, 고정해놓고, 당점변화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족구가 놓여있는 계산값 3, 2 더하기 1은 3이 되죠? 도착, 만약에 3이 있다면 똑같어 도착값과 1족구의 값이 같으면, 중단 1.5팁 8분의 3 두께. 자, 이걸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도착이 한 포인트 짧게 있습니다. 한 포인트 짧게 있을 때는 자 당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중하단 당점으로 내리면 한 포인트 짧아지고요. 하단 당점으로 내려가면 두 포인트가 짧아집니다. 어, 물론 두께 변화도 어, 하실 수 있습니다. 두께 변화, 키스가 난다든지 키스가 날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두께를 줄이시고 당점 변화도 하셔야겠죠. 어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울기 제로 3 이게 있습니다. 도착 값이 1이 짧게 있으면 당첨을 내려주셔야 되겠죠. 자, 시탈 해볼게요. 8분의 3 두께 고정에 1.5팁 중하단 당점. 자, 시탈 해보겠습니다. 8분의 3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중화단 당점. 스피드는 전과 동일입니다. 8분의 3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중화단 당점. 스피드는 전과 동일입니다. 조금은 길었는데 그러나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요렇게 치시면 됩니다. 두 칸도 짧게 나온다그랬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6구가 3포인트 안 있고 2포인트에도 안 있고 1포인트에 놓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 하단 당점 1.5팁이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8분의 3두께 하단 당점 1.5팁 스피드는 전가동일 2.5. 스피드는 전가동일 2.5.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8분의 3 두께를 고정으로 해놓고,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키스가 날 경우 8분의 2 두께로 치고 싶다면, 어, 만약에 중하단 당점으로 8분의 3 두께를 쳤다면, 키스가 난다면 8분의 2 두께에 하단 당점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아집니다. 음, 자, 요번에는 기울기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울기 보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울기는, 자, 요 정도 거리가 멀 때는 뭐공한개 차이는 제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별 차이는 없으니까요. 자 대신에 이 정도 왔다. 자 그렇게 되면 기류가 생겼죠 이제. 자 일족구의 요 옆에 공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앙에 선을 하나 껐습니다자 그러면 뒤에 부분에 선이 나오죠. 그걸 그대로 껐습니다이렇 여기 집어넣고요. 1족구가 놓여있는 포인트 뒤쪽으로 선을 어서이 정도 칸수를 확인합니다. 대략 한칸 정도가 되네요. 자 그러면 빗각이 되면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고요. 억각이 되면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1족구 수에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1족구수 2.5, 2다음면 4.5, 빼기 1, 3.5죠. 그러면 2족구가 3.5포인트에 있으면 득점이 가능하겠죠. 8분의 3두께 중단 1.5팁 기준이죠. 계산값이 똑같으면 8분의 3두께 중단 1.5팁, 스피드는 2 5레일 자, 실타를 해볼게요. 중단 1.5팁을 정확하게 주시고 8분의 3 두께를 향해서 2.5레일의 스피드. 중단 1.5팁을 정확하게 주시고 8분의 3 두께를 향해서 2.5레일의 스피드.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도착은 프레임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로 봤을 때 날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자, 그것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키스가 난다면 두께를 빼주시고 당점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어, 다양한 방법으로 칠수 있습니다. 어, 이 시스템을 제가, 어, 어 소개를 안 시켜드리려다가, 뒤돌려치기는, 음, 시스템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그나마 조금, 득점 확률이 높고요. 스트로 하기도 편하고 어, 어느 정도의 스피드와 약간의 타격점만 찾아버리면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시타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나눠봤는데요. 음, 배치상 대전이 훨씬 편하긴 하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득점도 가능하겠죠? 자, 요거는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기울기를 보실 때, 요렇게 일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옆을 관통하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그었더니, 대략 요 정도 나오네요? 기울기 두 칸입니다. 한 칸, 두 칸. 요렇게 돼 있어도 기울기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조크 포인트 수를 구해볼게요. 자 여기가 제로죠. 제로에 3. 그럼 3이죠. 1조크 포인트 수는 3입니다. 3의 기울기가 2니까 2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1.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프렘 포인트로 들어올 테니까 이 정도 있으면 맞아 있겠네요. 8분의 3두께 중단. 1.5팁 스피드는 2 5레자 시타를 해볼게요. 8분의 3도 깨를 보시고 중단 1.5팁 2 5레 스피드 8분의 3도 깨를 보시고 중단 1.5팁 2 5레 스피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길게 있으면, 두께를 빼주시고, 당점을 더 주시고, 자, 그런 식으로 치시면 되겠죠. 뭐, 짧게 있으면, 두께를 더 봐주시든지, 당점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비교적 연습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음, 엄청 많은 시, 시타 장면이 나오겠죠. 그 많은 시, 시타 장면 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시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뒤돌려치기 자신있게 구사하십시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1득점하러 가시죠.